필러를 맞고 한달 후에 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필러 알러지입니다 뿌티 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필러 알러지라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갖다가 알러지를 붙여도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알러지는 그냥 알레르기라는 전체의 면역반응을 일컫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심장, 심장의 아프면 심장병 뭐 다리가 아프면 다리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별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필러를 맞고 한달 후에 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필러 알러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알러지입니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의 얘기가 되죠 필러에 대한 알러지보다는 필러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인한 그 지연성 염증 반응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서 유가종이 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알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필러가 주사를 놓다가 주변을 흘리면 즉각적으로 거기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있는데 저도 이제까지 필러를 에으서단두명 봤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의 알러지죠 그것도 부풀어 오는 것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 달쯤 있다가 멍이 들었다고 그걸 알러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의학적인 소견이나 진단명은 아니고 그냥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고 정확한 명칭은 과민성 염증 반응, 유가종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명확한 증상을, 증상과 진단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전의 영상들을 확인하시고 필러 알러지란 말은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